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부자 여마미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과연 주제는 어떤 감사 표현을 가져왔는지 한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을 먼저 보셨다면은 네, 어떤것인지 아시겠지만 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빠밤 네 오늘 주제는 지하철과 같이 짝꿍 이루는 편의점에 관련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혹시 네 지하철에서 관련된 감사 표현이 궁금하시다면 여기 위에 카드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이 편의점에 관련한 10가지 감사 표현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같이 쉐도잉 하면서 읽어 주셔도 되고요 제가 읽고 난 다음 2, 3초 동안 따라 읽으셔도 읽으 읽으셔도 <웃음> 읽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는 밑에 스크립트가 있으니까 같이 보면서도 들으셔도 네, 좋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네, 부탁드리고요. 부탁드립니다. <웃음> 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필수품이 있어, 감사합니다. 항상 집 근처에 있어, 감사합니다. 24시간 열려 있어, 감사합니다. 새벽 근무하는 점원에게 감사합니다. 도시락이 있어 감사합니다. 갑자기 비올 때 우산을 살수 있어 감사합니다. 점원이 친절하여 감사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과자가 있어 감사합니다. 전자레인지가 있어 데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따뜻한 음료도 마실 수 있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10가지 한국어로 표현한 편의점 감사 표현이었었고요. 그러면 영어로 된 감사 표현은 과연 어떨까요?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Thank you for the necessity of life. Thank you for always being near your home. Thank you for the necessities of life. Thank you for always being near your home. Thank you for being open for twenty-four hours. Thanks to the clock who works at dawn. Thank you for having lunch. Thank you for buying an umbrella when it rains all of a sudden. Thank you for your kindness. Thank you for all kinds of sweets. Thank you for heating in the microwave. Thank you for a hot drink. 네 이렇게 해서 영어로 표현한 10가지 감사 표현이었었고요 그러면은 일본어로 표현하는 10가지 감사 표현 제가 제일 자신있어 하는 표현 시작해 보겠습니다. 따라 해 주실 거죠? 네. こんにちは。では、始めます。生活必需品があ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常に、家の近くにあ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24時間空いていて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夜明け勤労する店員に感謝します。お弁当があ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突然雨が降って、傘を買うことができ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店員が親切で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さまざまな種類のお菓子があ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電磁レンジで温めることができ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温かい。 飲み物を飲むことができ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네 어떠셨나요 이렇게 일본어로 표현한 10가지 편의점 감사 표현이었었고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알람 설정 그리고 구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편의점에 하면은 같이 딸려 나오는 지하철도 같이 네임 카드로 올려놓았고요. 또 네, 클릭하셔서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미소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요. 또 네, 다음에도 뭐 다른 주제로 재미난 주제로 10가지 감사 표현으로 가져올 테니까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미소로 시작해서 미소로 마무리 짓는 그날까지 네. 미소부자 영업이서는 계속될 거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